안녕하세요. 요새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뉴스도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 기사든 뉴스든 신문이든 대부분 계속해서 경기가 악화될 것이다. 마찬가지 뭐 지금 전쟁도 있지만 은로나 상황이 끝났다고 볼수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경기는 안좋아지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자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요 옛날 우리가 겪어보지는 못했겠지만 겪어봤는 분들은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정말 에미 f 의 경제 위기까지 오는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에 뉴스 하나, 뭐, 제대로 된 얘기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부실재품의 이자에, 그 다음에 주담대, 마찬가지, 뭐,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로 뉴스가 꽉꽉 뒤어 있죠. 뭐 어떤 뉴스를 봐도, 뭐, 항상 똑같은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담대 얘기고, 이억 내려도 안 팔리도, 줄감세 뭐, 올해 상반기 집값 하락세, 뭐 마찬가지 월세, 뭐, 하이킹, 뭐, 다양한 뉴스들이 천지 흘러 넘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계시고요. 특히 대구 규제적이 완화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대구만 풀면 사실 또 대구로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인이나 아니면 주식에는 바닥을 쳤죠.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왕 엎어졌는 김에 뭐아으면 또다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더 이상 견딜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만 규제지역을 푼다면 대구로 몰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정치영향상 대구만 풀게 하겠습니까? 풀면 몇 군데 다양하게 풀겠죠? 그중에서 대구가 입주 물량, 그리고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동네인데 대구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사람이 갈 곳이 없으면 진짜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 궁제에 물리면, 아니 쥐도 고양이, 뭐궁제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듯이 지금 입장에서는 주식 코인 모든 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마찬가지 서울뿐만 아니라 대부분 하락세고, 그리고 분양 마찬가지 지금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는 뉴스를 봐도 다 알고 있고 입주 물량은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입주 물량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규제가 완화가 되더라도 대구만 완화가 되더라도 대구 쪽에 과연 사람들이 몰리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제 주변에는 사실 뭐 친분이 있고 그를 떠나서 다양하게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겁이 날 정도고 삼성 주식까지도 뭐 반토방이 났다. 그리고 기존에 주택을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잘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옛날부터 투자를 해보고 돈을 벌어보고 또 망해보고 손을 봤죠. 그렇게 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서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안 해본 분들이나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상황이 사실 어떻게 흘러갈지도 걱정이 될 것이며 그리고 아파트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평생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됩니다. 저 좋다.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팔죠. 물론 팔고 전세로 가 있으면 조금 불편은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로 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아파트가 올라서 몇년 동안 전세 좀 있으면서 팔았는데 매득을 벌었다 저는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제 주변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워낙 돈이 많아서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일부 뭐갭 투자라고 하는 분들 갭 투자고 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뭐 현금은 몇십억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득을 가지고 시작해서 몇십억을 벌었는 사람들도 있죠. 예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줄을 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엄청난 줄을 서고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자체가 이단 자기만의 주택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죠. 전부 다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렇게 모이면서 아파트 가격은 미친듯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어본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지금 걱정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일찍 빠져나온 사람들은 벌써 일찍 다 빠져나왔죠. 하지만 그렇게 못한 분들은 이게 예, 여기가 마지막이 아닐까 여기가 마지막이 아닐까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해어나오지 못하는 곳까지 빠져들어갑니다. 물론 많은 경험이 있었다면 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렇게 많은 경험은 사실 대구에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은 처음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건설사 까지도 많이 위험한 상황이죠 찬가지 둔촌 주공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뉴스를 보게 되면 둔촌주공에 지금 엄청난 이슈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지금 유치권 행사가 되고 아본들 자체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뭐 국가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뉴스에 다양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금 뭐 둔촌주공 하나를 가지고 그만큼 신경을 쓸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이고 거는 뭔가 하면 이런 아파트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가 소독되게 되면 둔촌주공궁이 아니라 대구도 그런 상황들이 많죠. 유치권을 해서 공사가 중사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철근과 콘크리트 계속해서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마찬가지 지금 장마까지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계속해서 비가 흘러 넘치고 공사가 진행이 안되면 철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녹이 슬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무실공사의 오명을 덮어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건물이 올라가도 사실상 뭐 콘크리트 물태구기의 뭐 강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런 철근들이 제 놓고 바닥에 뻔히 있을 건데 장마가 들어오게 되면 장찬가지 그런 철근들은 다녹이쓸 것이고요. 계속해서 아파트에 하자들은 생긴다고 봐야 되죠. 이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장기간에 걸쳐 하자들은 생길 것이고, 그런 모든 하자들이 생기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조합원들입니다. 이런 예는 결국은 둔촌주공뿐이 아니라 지금 대구 상황에서도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만 무늬가 좀 많았지만 분명히 뭐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돈을 받아라. 물론 예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받았을 때는 마찬가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로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무조건 현금 청산을 하는 게 우선이죠. 미분양이 얼마든지 날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미분양 할인으로 해서 구입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현금 청산이 맞다 그리고 마찬가지 재건축, 재개발의 투자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제 바람이 있고요. 그런 영상과 상가시 올려놨습니다. 오늘의 제 생각을 요약을 해본다면 사실 뭐 규제지역이 완화가 돼도 어느 정도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의미가 크게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이유는 입주 물량 그리고 분양 물량이 너무 많다. 여기서 대부분 연기하는 아파트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 공사를 중단한다는 거죠. 왜 계속해서 투입돼야 되는 물량들. 자체가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입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사실 분양이 돼야지 분양된 계약금으로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어느 정도 공사하는 데 비용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공사를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것이고요. 어떤 뉴스를 보든 간에 지금 모든 것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뉴스도 이래서 근년뉴스로 올려드렸지만은 뭐 듣는 뉴스 마찬가지 인터넷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영상이 보편화되고 사진에서 신문에서 지금 체계가 계속 바뀌고 많이 듣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듣기 좋으라고 제가 기본적으로 듣는 뉴스의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한 번씩 그냥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전부터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까지도 짐작이 될수 있는 영상들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좀 보게 되면은 향후에 아, 어떻게 되겠다 짐작은 하죠. 짐작은 하는데 과연 정확하게 해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지금의 입장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겪어보고 안 겪어보고의 어떤 경험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은 규제지역 완화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규제지역이 완화가 되든 안 되든 대구는 별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단지 실소유자들이 몇몇 어떤 뭐, 유튜브를 보지 않거나 동양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나 뉴스를 크게 신경 안 쓰는 분들은 그냥 대출 좀 되면 편안하게 집한채 사자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집을 사실 수 있을 것이고요. 보편적으로 투자를 해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은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대구만 규제지역 완화를 한다. 그렇게 되면 대구에 다시 몰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과연 그렇게 하더라도 이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을 그만큼 소화해줄수 있는 소화해낼수 있는 투기 세력이 그렇게 들어올 것이냐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런 투기 세력들은 절대 안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보고 뭐 같이 얘기도 해보지만 어떤 누구도 돈을 뭐 몇십억씩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분들도 지금 급작스럽게 경기가 악화되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전쟁은 끝날 기미는 없죠 전쟁도 마찬가지 개별적으로 제가 뭐 얘기를 해 드린다면 은 실질적으로 뭐 미국에서는 이전쟁을 끝내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무기를 팔아 먹어야 되고 일단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는 이익을 위하는 어떤 부분이 된다면 은 특히나 강대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재고가 남아 있는 아니면 팔아야 되는 그런 무기를 당연히 이런 전쟁 때문이라도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전쟁이 일어났는 김에 그런 물기를 다 팔아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 자체도 경기는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구에 뭐 재개발, 재건축의 지금 아파트 공사 현장들이 멈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멈추게 되면 은 결국은 그런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이 향후에는 다 손해를 본다는 것과 계속해서 재개발 어느정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절대 투자를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뭐 예전에 개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주식을 전문적으로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